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미리어드의 대표 현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사업 확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업 확장 전략의 종류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창업 아이템의시장 안착 후그 아이템이 계속 성공을 지속하리라는 달콤한 꿈에 빠져있지는 않으신가요? 소비자의 경우 업계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단일 히트 상품의 수명은 최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명 주기를 늘려서 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는 탈모 샴푸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TS 샴푸라는 게 있죠. 어, 이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브랜드 확장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2, 3년마다 업그레이드 제품 또는 대용량 상품 이런 여러가지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샴푸 라인 자체를 확장을 했고요. 최근에는 7년만에 바디워시나 치약 같은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핵심 상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에 주력하면서 브랜드 명성 그리고 고객 충성도를 모두 높인 다음에 제품 개발 컨셉을 그대로 다른 아이템에 적용하면서 카테고리를 퍼스널 케어로 자연스럽게 확장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제품이나 서비스 확장은 기존 브랜드 자성을 레버리지하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섣부른 확장은 오히려 투자한 효과를 볼수 없는 아쉬운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레버리지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레버리지란 기존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브랜드 가치를 기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범주와 다른 새로운 범주로 확대해서 퀀텀 점프를 노릴 것인지는 보유 브랜드, 제품,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안다는 전제 하에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브랜드 레버리지에는 브랜드명과 기존 제품 카테고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을 차별화시킨 신상품으로 계열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자극하는 라인 확장, 그리고 기존 브랜드명을 적용하되 제품 카테고리는 기존과 달라지는 브랜드 확장,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시장에서의 수명 주기가 있게 마련이어서 도입기 동안 시장에 안착한 후에는 성장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신제품 개발을 통한 브랜드나 라인 확장을 하지 않으면 후발 주자, 미투 상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치열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성숙기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쇠퇴기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기존 제품의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추가 수요를 창출해낼 것인지 또는 카테고리와 타겟 고객을 재정리하면서 더욱 큰 시장성을 확보할 것인지는 성장기가 도래했을 때이 방향성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확장 관점의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존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노후화되어서 브랜드 제품에 대한 환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장수 브랜드인 오리온 초코파이가 자매 제품으로 출시한 초코파이 바나나를 성공 사례로 들수 있습니다. 출시 후 세월이 흘러 충성 고객층의 세대가 올드해지면 네이밍 아니면 패키지 같은 일부 브랜드 요소를 리뉴얼을 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자체는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 또는 강화하면서 변화의 이미지를 가진 동종 계열의 다른 상품으로 브랜드를 회생시키는 전략입니다. 둘째, 기존 제품의 수용도를 다양한 계층과 니즈로 세분화함으로써 대상 고객층을 확대하고자 할 때입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나 라이프스타일, 사용 TPO에 따라서 세분 시장을 나누어서 브랜드의 친투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품의 구매 여부를 고민하던 소비자에게 기존보다 많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에게 좀더 강력한 구매 촉발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은 훨씬 더 자극적인 구매 촉발 요소로서 여러 브랜드가 활용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사의 수평 수직적인 다양한 카드 유형과 빈번한 리뉴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기존 고객의 객관가 또는 구입 빈도나 양을 늘리고자 할 때입니다. 대용량, 번들팩, 세트 상품, 등의 기존 동일 제품으로 스타키핑 유닛, 우리가 SKU라고 하죠. 이것을 다양화하여 구매 접점을 확대하고 한 번에 보다 많은 양을 구매함으로써 경쟁사 제품으로의 이탈을 유예시키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017년에는 특히 가성비가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대용량 신제품을 출시하고 품질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용량 컵커피 신제품이 로스터리 카페 컨셉으로 맛과 향을 업그레이드하여 리뉴얼한 경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넷째, 브랜드의 잠재적 역량을 기반으로 핵심 사업 이외의 분야로 진출을 시도하고자 할 때입니다. 라인 확장을 통해 유사 범위 내에서의 제한된 확장을 하거나 관련성 있는 영역으로의 카테고리 확장을 시도하는 브랜드 확장 전략은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매출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질레트 면도기가 남성용 면도기에서 여성용 면도기, 쉐이빙 폼 등으로 확장한 경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존 브랜드의 궁극적 가치가 잠재적 역량, 경쟁력으로 평가될 경우 그리고 본연의 사업에 대한 업의 정의를 새로이 규명한다면 기존 사업에 범주하는 전혀 무관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 모 브랜드의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통,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레버리지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품이나 서비스 확장 시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브랜딩 활동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확장 제품의 특성에 따라 모 브랜드의 제품군 대표성이 희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확장 제품의 하위 브랜드를 네이밍할 때는 확장의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규칙이나 일관성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위 브랜드를 무분별하게 만들고 확장하면 모브랜드와의 연계성은 물론 제품 간의 부정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확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잠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기 잠식 효과란 새로 내놓는 제품이 기존의 자사 주력 상품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자기 잠식을 감수하더라도 기업의 추가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사전 예측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신 제품의 실패는 모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충성 고객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확장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 확장 전략의 종류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브랜드 레버리지 시 신제품의 개발 기획부터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브랜딩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사업 확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